야 조용해봐 라라라. 조용해 조용해. <웃음>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봐 <웃음> 이게 뭐야? 얘들아 이거 조용해봐 얘들아 조용히 좀 해보라고 엄마가 이거 재밌는 장난감 샀다고 이거 봐 엄마가 진짜 엄청 재미난거 샀어 있어. 아니야, 어, 무섭지, 봐나 아니야, 완전마카오야마카오 나나? 나수 있어? 이스나는 못하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 태식아, 이거 봐. 날개 장난 아니야. 완전 멋있다. 태식아, 이거 봐. <놀람> 야, 풀어졌어 어, 야, 부리가 없어졌는데. 우리 어디 갔어? 아, 못다 아, 낚시줄에 매달려갖고 걸어놓는 거였었나 봐요. 해줄게, 엄마가. 여기다 이렇게 매달았어요. 여기다 이렇게 매달고. 태식아, 이거 봐. 엄마가 oh 얘를 이제 이렇게 날리는 거야. 우! 대박. 어잘 날라. 태시가 멋있다. 어, 부딪힐 거 같아. 태시가 어때? 아봐 고기야. 이리 와 봐. 가지 말고. 무서울 거 없어. 얘 장난감이야.